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태초하면 성경에는 두 가지 태초가 나오죠. 창세기 1장의 태초, 우리가 배웠죠. 읽어보면, 읽어볼 거예요. 시작! 베레쉽트, 다시 한번 베레쉽트 이것은 태초예요. 창세기 1장의 태초가 나오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가 나오는데, 요한복음은 헬라우로스였죠 그럼 태초에는 어떻게 일까요 시작! 엔, 아르케, 엔, 아르케 그러면 두 가지, 이 베레시트와 엔, 아르케가 어떤 게먼저일까요 엔, 아르케가 먼저죠. 이것은 영혼의 시간의 태초입니다. 우리가 알수 없는 그 영혼의 태초에 누가 계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영원한 태초에 우리가 알수 없는 그 영원한 태초에 이 예수님이 계셨고 이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 그 테오스,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이 예수님이 곧 하나님, 테오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테오스는 그 헬라어의 테오스는 히브리어의 엘로힘이죠. 자, 자, 우리 여러분 이거 다 외웠죠? 한번 히브리어 기억하세요? 태초에가 뭐죠? 베레시트. 자, 베레시트. 창조하다가 뭐죠? 바라. 하나님이 뭐죠? 엘로힘. 에트가 뭐예요? 뭣모를이죠? 에트. 하늘들을. 에트. 하하렛. 하샤마인하샤마 베트. 그리고 무엇을? 하하렛. 예, 땅을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이제 그 히브리어 원문에 나와 있는데, 이 태초는 우리가 아는 시간 개념의 시간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시작 자, 지금 시간의 시작이 아니죠. 이건 영원한, 영원한 우리가 알수 없는 그 영원한 태초죠. 훨씬 이전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이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에나 아르키에는 우리가 알수있는그 영원, 영원한 영원 프레임에서의 어떤 태초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 1절은 시간의 시작을 말하고 있어요. 이 베레시트는 그 시간의 시작 때 엘로힘 3일 찬하님께서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이 엔나르케와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베레시트를 우리가 구분해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태초에 3일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이분은 누구에게 지음받은 분들이 분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영원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죠. 여호반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예 네라이야 모세가 당신은 누굽니까? 물어봤더니 나는 나다. 라고 이렇게 나는 스스로 전제하는 자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죠. 자그그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원한 그 태초부터 계셨던 거죠. 언제까지? 영원한 시간의 끝까지 영원전부터 영원후까지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자 우리의 이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뭐죠? 우리가 말하는 시간. 시간이 0에서 시작한다면 그 0시점을 태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창조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자, 창조의 의미 검토를, 의미 검토를 할 텐데 구약에서는 어떤 게 나오죠? 자, 읽어볼까요. 시작. 봐라 바라아사 아, 아사, 야차르. 야차르 창조의 단어로 나온 게 바라아사 야차르 시작! 아, 바라아사 아사 야차르. 야차르 다시 한번 아, 바라아사 야차르, 아사 야차르. 이건 히브리어겠죠? 신약에서는 크티저, 크티크티 기노마이, 기노마이, 기노마이, 플플플크티 기노마이 플 크티저 기노마이 플라소, 플라소. 플라소. 플라소. 크티저 기노마이 플라소, 크티저 기노마이. 기노마이. 기노마이 플라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지금 조직 신학을 배우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시는 것들은 이 시간에 다. 암기할 건 암기하고 공부를 끝낼 수 있도록 하세요. 자, 다른 목사님들 설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저를 통해서 진행하면 쉬우니까요. 이 시간에 다 암기를 해버리세요. 자, 창조의 의미로 쓰는 단어가, 구약에서는 뭐가 있어요? 시작. 바라, 아사, 바라 야차르. 바라 아사 야차르. 다시 한 번. 바라, 바라, 아사, 야차르. 바라 아사 야차르. 신약에서는 크티저, 기노와의 플라스. 다시 한 번. 크티저, 기노와의 플라스.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죠. 자 성부 하나님 하시면, 자 영어 전치사를 좀 알려드릴게요. 성부 하나님 기원를 아우로브 시작. 아우로브. 아우로브. 아우로. 아우로. 아우로. 자잘 기억이 안 났죠? 아우도. 아우도. 뭐뭐로붙어져자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 하면 through. Through. Through. 큰소리로 Through. Through. 뭔말을 통해서죠? Through. 성령 하나님 하면 바이 바이 좀 이따 의미를 보실텐데요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 보통 신학적으로는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 플랜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엑스큐트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셨다고 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꼭 성부 하나님 하면 전치사 뭘 기억하시라고요? 아우도 시작 아우로, 아우로. 아우로. 성자 하나님 하면 전치사 뭘? Through 좋습니다. Thru. 성령 하나님 하면 전치사 by 예, 꼭 기억하세요. 창조는 언제했어요? 태초 시작 태초. 태초 창조의 범위는 모든 것 모든 것, 모든 것. 창조의 특징은 말씀 창조. 말씀으로 창조, 무에서 창조. 창조. 창조, 즉각적 창조. 창조. 자, 말씀으로 창조, 무에서 창조, 즉각적 창조 하셨죠? 창조 사역의 기간은, 여러 설이 있지만, 문자 그대로 하면, 날이죠, 날. 옴. 옴인데, 날이죠. 자, 그리고 밤과 낮이 나와, 나오고, 저녁과 아침이 나오죠. 자, 이스라엘의 노동과 안식을 보건대데 이건 말씀대로, 이게 첫째 날, 둘째 날 하면 이걸 이제 학자에 따라서 이게 그 간격이 몇천 년이 지고 몇억 년이 지싸다고 하는데, 우리는 일단 성경 그대로 한번 받아들이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한 날로 한번 우리는 받아들이도록 노력을 해보시죠. 창조는 며칠간 하셨어요? 6일. 6일간 하셨죠. 자, 그리고 안식일을 하루 주셨죠. 마지막 날? 제7일은 안식일로 했는데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인간을 위해서 주신 거죠. 예, 안식일에서 우리 그래서 어 그렇고 하고 성숙한 교회는 꼭 모든 교인들은 안식일을 꼭 지키시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주께서도 어 쉬셨다고 하셨죠? 하물며 우리 인간은 6일간 열심히 일하시고 제7일은 안식하시기 바랍니다. 창조의 목적은 뭐예요?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 예.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떤 창조가 되었습니다. 자, 기타, 하나님을 성비해야 되는데 이상한 만물 승배를 하고 태양 승배를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텐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배울 것을 이한 장에 잘 요약을 해놨으니 이것들을 미리 보시고 이제 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조라고 해당하는 단어가 구약에 뭐가 있어요? 시작. 바라, 바라, 아사, 아사, 아 신약에서는, 그태저, 기노마의 플라스. 3일째 하나님이다. 창조에 참여하셨고, 창조는 태초에 이루어졌고, 창조의 범위는 모든 것이고, 창조의 특징은, 말씀으로 창조했고, 무에서 창조했고, 즉각적 창조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우리가 여러 외경이나 또 성경을 통해서 어, 창조를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셨죠. 그리고 뭐 궁창 퍼모먼트가 있고 그 궁창 아래 물들을 모여서 바다가 이루어지게 했고 궁창 위에 물들이 있다고 했고 그 다음에 하늘들이 있다고 했죠. 하늘들이 있다고 했고 그리고 하늘 보좌가 있다고 했죠. 자 여기 우리 스카이 다음에 예를 들면, 뭐죠? 스페이스, 다음에 유니버스, 또는 그 다음에 헤븐. 이렇 삼층천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죠. 자, 그 다음에 외경 같은 데 보면, 이땅 아래 소울이 있다고도 하고, 그런 설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우주가 사실은 빅뱅 어떤 폭발로 이렇게 생성이 됐고, 계속 이제 전문 용어로 엔트로피가 계속 그 늘어나다가 전국에는 가속 팽창하다가 이제 우주가 뭐 사라진다, 소멸된다, 지구도 소멸된다 이렇게 어, 이야기를 요즘 과학은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기간이 한 137억 년 한, 한다고 하는데 또 예, 이건 이제 과학적인 과, 요즘 과학에 사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제 우주가 지금 팽창을 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예, 빅뱅이 일어나서 우주가 생성이 돼서 팽창을 하는데 앞에 설명처럼 137억 년이 걸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는 2 0점 정도 해상하고 가속 지금 팽창이 가속화되고 있어서. 나중에는 우리 지구도 사라지겠죠. 또, 또는 이제 모든 게 팽창을 좋아하죠, 여름에. 자, 복음은 서진을 하고 있고 이슬, 이슬람은 동진을 하고 있다. 이런 것도 많이 들어보셨죠. 또, 각 나라들. 자, 정말 희한하게 우리는 이 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이라는 4대 강국이 휩싸여있죠. 둘러싸여있죠. 러시아도 지금 옛 소련의 영토를 회복하려고. 애 소련의 영광을 회복하려고 팽창 정책을 피고 있죠. 중국도 일대일러로 해서 팽창 정책을 피고 있죠. 자, 일본도 메이지와 쇼와 시대 영광을 재현하고 려 팽창 정책을 피고 있죠. 자, 미국도 패권을 뺏기지 않으려고 아메리카 퍼스트 운동을 지금 펼치고 있죠. 모든 나라들이 지금 팽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주도 팽창을 하고 있고 민족주의도 지금 국가우선주의 자국 국가, 자, 국가 우선주의 또는 민족주의도 팽창을 하고 있죠. 자, 이제 그러면 복음도 지금 팽창을 해야죠. 자, 이것들과 그 맞서서 이제는 복음은 핍박식에 도래했지만 핍박을 할수록 복음도 팽창을 하게 되있죠 민족주의가 일어난다는 민족주의나 국가우선주의가 일어난다는 것은 어, 예수만이 구원을 받는 자 하는 것들이 핍박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핍박을 받을수록 우리의 복음은 팽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복음의 팽창에 정말 그 시점에서 엄청난 핍박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오실 거죠. 네, 자, 그래서 또한 동시에 각 국가가 지금 블록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이건 인터넷에서 어, 가지고 온 건데, 요즘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미국이 그릴랜드를 지금 구매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북미와 남미 아프리카 다음에 오세아니아 이쪽은 뭐 인도하고 인도차이나 인도네시아 다음에 이쪽은 이슬람 이쪽은 유럽 이쪽은 어, 러시아 의 구소련 영토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다음에 여기는 일본 중국 이런게 좀 바뀌기도 한데 어쨌든 각 나라가 지금 블록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민족주의와 국가 우선주의가 일어나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게 이제 각 나라들의 팽창, 팽창주의 정책을 펼치, 펼치고 있죠. 마치 어, 과학에서 설명하는 우주가 팽팽, 팽창해서 지구가 없어진다는 것처럼 팽창을 하고 있죠. 네. 뭐, 최근에 지도 보니까 우리가 좀중국하고 비슷한 색깔을 띄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죄악이 엄청나게 팽창해서 이제 폭발할 시점에 예수님께서 오시겠죠. 죄악이 엄청나게 관영해서 이제 언컨트롤러블한 그 시점에 아마 과학은 우주의 종말이라고 하고 우리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때 예수님이 오실 거예요 아마 이집 오셔서. 심판하시고 그러실 텐데요. 우리가 어떤 그그 시대 의그 시점을 알아야 돼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죠. 창조가 있으면 종말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창세기가 있고 요한계시록이 있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창세기에서 우리가 우주가 뭐 과학 설명이라 하면 빅뱅처럼 생성이 됐다면 요한계시록은 그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해서 이제 어, 모든 게 끝나게 되는 거죠. 네. 이제 근데 그 시점이 굉장히 임박했다라는 게 지금 많은 깨어 있는 사람들의 어, 설명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저희가 저희가 지금 이제 우리가 아까 검토했던 구약의 창조의 의미들과 신약의 그 창조의 단어들을 좀 보겠습니다. 보면. 지금 어, 바라라는 동사는 창조하다 만들다인데 이게 히브리, 히브리어이고요. 히브리 헬라어로는 크티조하고 어, 일치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창조는 어떤 기존 재료 없이 창조했다는 거예요. 만들었다는 거죠. 우리는 그 우리가 아는 창조는 어떤 완전한 무에서 의 유해 창조,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경험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완전한 무에서 어떤 창조가 가능하신가요? 그걸 생각하는 것마저 어려울 겁니다.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때그 창조 하다가 바라라는 동사입니다. 자, 그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싸라는 동사가 있는데 이건 창조하다, 행하다, 만들다. Create to make라는 의미가 있고 이건 2차적 창조 즉 이미 존재하는 기존 재료를 사용한그 모습을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자, 창세기 1장 7절을 한번 펴볼까요? 창세기 1장 7절을 보시면 요 하나님이 창공을 만드시고 창공 위에 있는 물들에서 창궁 안에 있는 물들을 나누시니 그대로 되니라. 여기 만들다 그이 동사는 이 창궁이라는 게 궁창이죠. 포먼트인데 포먼트인데 여기서는 아싸라는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야차르라는 동사가 나와요. 형태로 만들다 유행하다 구성하는데 포이라는 동사가 좀 어울린 것 같아요. 여기는 아싸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면 특히 그 무엇의 외형적인 모양, 형태를 만는걸 가리킨대요. 창세기 2장 7절을 한번 펴보세요. 2장 7절을 다음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여기서 지금 지었다라인 것은 그 아차르입니다. 야차르입니다. 폼, 폼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바라, 아사 야차르. 바라는 지금 아무 기존 재료 없이 창조했다는 뜻이고요. 아사는 2차적인 창조죠. 이미 존재하는 기존 재료로 창조했다는 거, 만들었다는 거고, 야차르는 어떤 외형적 명, 모양, 형태를 만드는 것을 지금 만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어의 form이 가장 적절한 동사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에는 크티조 기노마이 플라소가 있는데 크티조는 어, 구약에 바라고 굉장히 일치하는 어, 동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연계와 자연계를 창조할 때이 단을 사용하고 계신데요. 예배소서 2장 10절 한번 펴보세요. 예배소서 2장 10절 자, 다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어 우리로 그것들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신 것이라. 예. 4장 24절 한번 볼까요? 에베소스 4장 24절.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 안에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라. 예. 이때, 지금, 크티저를 쓰고 있고요. 자연계를 창조시셨다는데 마태복음 13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누구든지 왕국의, 왕국의, 왕국의 말씀을,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할 때에는 간자와서그 사람의, 사람의 마음에 뿌려놓은 것을 빼앗아가라니 길가에 씨가 뿌려졌다는 라 것은 곧이 사람을 두고 말하는 것이라. 지금 여기는 어 별로 상관이 없는 말씀 같습니다. 로마서 1장 25절을 좀 보시죠. 이게 더 적합한 말씀 같습니다. 로마서 1장 25절 다음 길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말로 받고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찬양하듯신 분이로다. 아멘.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어떤 또 자연계 창조에 이게 이제 창조의 어 사용되었다고 하는데 이제 본문 말씀이 예. 본문 말씀이, 어, 제가 택한 본문 말씀이 약간은, 약간은 좀, 약간은, 약간은 좀 이제, 거리가 먼, 먼, 것 같기도 하고요. 자, 로마스 1장 20절에 보면, 세상의 창조 때부터 그분에 속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보여졌고, 이 말씀이 더 적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어쨌든, 그, 지금, 크티조라는 것은 연계창조와 자연계창조에 모두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자, 기노마이는 이제 존재케 되다는 뜻이 있는데, 기존 재료 없이 무에서 창조에 존재케 된다는 뜻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3절을 펴보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3절, 다음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 만물은 네. 그에 의하여 지음바되었으며, 이 음이 지음받은 것 가운데 그가 없이 지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이 지음받다 라는 게 기노마이라는 말이 썼는데 이것은 기존 재료 없이 무에서 창조에 전재해 됐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플라소라는 게 있는데 기존 재료를 이용하여 무엇을 만든다는 의미인데 쉐입 그러니까 아까 야차루하고좀 비슷한 의미가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20절 다 함께 있습니다. 이사람은 이 사람은 내가 누구기에 하나님께 대꾸하느냐 지음을 받는 것이 지은이에게 지은이 어찌하여 하느냐? 나를 이같이 만었느냐고 말할 수 있겠느냐? 있겠느냐? 예, 여, 여러분 이것은 그 지금 우리가 이건 그 토기장이 비유가 뒤에 나온데 이 토기를 생각하면 아 여기서 플라소가 쓰였겠다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신앙 연구를 하고 싶다면 기본적으로 어떤 언어 아셔야 돼요? 히브리오 헬라어를 아셔야 되는 거죠. 우리말은 창조하다 만들다 동사가 이렇게 다양한 영어로 지금 쓰이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일단 은 우리가 창조에 쓰이는 단어가 바라아사야찰르 크티저 기노마의 플라소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뭔가 지었다면 지음의 어떤 어어 어, 지음의 지은 이가 있겠죠. 이게 엘로힘의 하나님이죠. 창세기나 시편이나 이사야나 에레미아에이 엘로힘 하나님이 나옵니다. 엘로힘은 사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하죠. 자, 이 엘로힘의 하나님인데 그러면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각각의 역할을 줘보면, 모든 만물은 누구로부터 나왔어요? 성부 하나님. 자, 대답해 보세요. 누구로부터? 성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거예요. 나온 거예요. 자, 계시록 4장 11절 한번 펴보세요. 자, 계시록 4장 11절. 자다음길 읽겠습니다. 시작 오 주여 주께서는 영광과 정기와 권세를 받으시게 합당하시니 이는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으며 또 창조되었기 때문이니라 예 만물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창조가 된거죠 자 그건 창세기 1장 일자, 1절에 더 직접적으로 나오고요 자 우리가 이사야서로 오랜만에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7장 16절 이사야서 37장 16절 다음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 그룹들 사이에 거하시는만군의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 오직 주만이 땅의 모든 왕국들의 하나님이시며 주께서는 하늘과 땅을 지으셨나이다. 누가 지었어요? 주님께서 하는것 땅을 지으셨죠. 예. 여기서 이제 그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모든 게 창조되었습니다. 다음에 누구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죠?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성자 예수님에 의해서, 성자 하나님으로부터의 의해서 세상이 창조됐죠. 자, 우리가 보았지만, 요한복음 한번 펴보세요. 요한복음은 성경의 관문입니다. 성경의 관문이기 때문에 많이 보셔야 돼요. 자, 창, 어, 요한복음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은 그에 의하여 지음받아 되었으며 이미 지음받은 것 가운데 그가 없이 지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그 다음에 1장 1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세상이, 세상이, 세상이 그에 의하여 지음받아서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느라. 예. 자, 그렇죠. 예수님에 의해서 세상이 지음받았는데 그를 알지 못한다고 했죠. 자, 예수님의, 예수 말미 암아 세상이 창조되었어요. 자, 모든 만물을 성령에 의해서 창조되었죠. 성령께서 호흡이 있는 모든 생명의 생명을 부여하셨죠. 자, 보면 욕기 26장 13절을 볼까요? 자, 욕기 26장 13절 다음 때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의 영으로 하늘들을 단장하셨고 그의 손이 꼬부라진 뱀을 지으셨도다. 그의 영이 하늘들을 권능을 부여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부하나님은 성부하나님 하면 아우로브를 생각하시고요. 어, 플랜을 하신 거죠. 자, 성자 예수님은 엑스큐션하는 거죠. 실제 지으셨죠. 그 다음에 성령하나님은 권능을 부여하신 거예요. 생명을 부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3위의 어떤 롤들을 잘 보시면 되는데요. 창조사건에 3일체 하나님께서 개, 개입하시고 모든 걸 지으셨죠. 자, 창조의 시기는 언제죠? 창조의 시기는 언제? 태초. 태초입니다. 태초. 창조의 시기는 언제라고요? 태초. 예, 베레시트죠베레시트 자, 시편 90편 2절을 좀 볼까요? 자, 시편 90편 2절 펴 보세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산들이 생기기 전, 주께서 땅과 세상을 조성하시기도 전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 예.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 삼위일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죠. 자, 그 다음에 시편 102편 2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옛날에 땅의 기초를 넣으셨고 하늘을 또 주의 손의작품이니라 예, 하나님께서 땅의 기초를 넣으셨죠. 자, 마태복음 19장 4절로 가보죠. 마태복 19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들에게 우리 대답하여 말씀이 처음에 사람을, 사람을 지으신, 지으신 분이 남자와 여자를 시의 지으시고 시의 자, 처음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죠. 그쵸? 언제? 언제 지으셨어요? 처음에 예, 우리가 beginning at the beginning이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죠.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고 이런 까닭에 남자와 여자가 아비의 집을 떠나 이제 한몸이 되어서 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 결혼을 누구하고 누구하고 하죠? 남자와 여자와 하죠. 왜 하나님이 아담한테 베필로 남자를 안 지으셨어요? 그쵸? 우리는 성경을 믿 성경을 진짜 믿는다면 어떻게 해요? 남자와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둘이 사실 하나로 이루어져야 한 몸이 되는 거고 이 둘은 결합시킨 자체가 결혼하게 하신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혼은 사실 불법인 거예요. 자이 우리가 결혼 이 가정이 뭐하고 직결되어 있어요? 창조하고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남자와 남자를 창조하신 게 아니죠. 남자와 누구? 여자를 지으신 거예요. 남자 자체도 반쪽짜리 인간 여자 자체도 반쪽짜리 인간이기 때문에 둘이 결합을 해야 한 가정이 되고 이게 온전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기에 다른 남자가 끼고 다른 여자가 끼면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죠? 음란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형제들은, 우리 그리스도인 자매들은 사실은 결혼과 함께 이성이라고 오직 배우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이제 많은 남자와 남자 결혼, 여자와 여자의 결혼은 성경적으로 제가 근거를 찾지를 못했어요. 성경적인 근거가 있다면 인정을 하겠는데 어, 성경은 오직 남자와 여자의 결합을 우리 인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한 몸이 하나님께서 이제 결혼을 통해서 결합시켜 준것은그 어느 누구도 깰 수가 없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법 마태복음이 분명히 나옵니다. 자그 다음에 한번더 보죠 중요하니까 마가, 마가복음 10장 6절을 펴보세요 자 10장 6절로 9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창조의 시작부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느니라 이런 까닥에 남자는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몸이 될 것이니 따라서 그들은 더 이상 둘이 아니요 한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결합시켜 주신 것은 사람이 나누지 못하는 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그대로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어요 이 둘이 결혼해서 한몸이 되는 거죠 이것을 나눌 어떠한 존재도 없는 거예요 왜, 왜 나눌 수가 없죠? 하나님이 결합하셨기 때문에 결합시키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혼에 대한 합당한 근거를 저는 성경에서 잘 못찾겠어요 그래서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가정이 창조의 신비를 담고 있기 때문에 결혼하시면 그냥 사세요 사셔야 돼요 이혼하시면 절대로 안됩니다 그리고 결혼은 누구랑 하는 거예요? 이성하고 하는 거죠 남자는 여자와 여자는 남자와 하는 거죠 성경 어디에 남자가 남자와 결혼을 하고 여자와 여자를 와 결혼한다고 나와있는 없어요. 없어요. 성경에 그런 거 없습니다. 자히브리서 1장 10절을 보면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창조의 시기는 언제? 태초. 그쵸? 기억하세요. 창조의 범위는 뭐예요? 어디죠? 읽어볼까요? 시 시작! 보이는 것들과,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유형적인 유형적 존재들과 무형적 존재들, 유형적 존재들 물질적 존재들과 비물질적 존재들, 존재들. 존재들. 존재들 사실 전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음. 다 지으신 거예요. 느에미아 음. 9장 6절을 볼까요? 오랜만에 느에미아 <목소리> 서를 보네요. 느에미아 9장 6절 아마 에스더 앞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 주말 홀로 주신 이이다. 주께서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을 그들의 모든 분상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만물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만물과 함께 지으셨으며 주께서 그것들 모두를 보존하시오니 하늘의 분상이 주를 경배하나이다 자이 모든 우주 만물을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지으셨어요 자, 여러분 본인이 여러분을 더잘 아세요. 여러분을 지으신 분이 여러분을 더잘 아세요. 지으신 분이 더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인간을 믿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사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인본주의의 바탕을 두고 있죠. 자, 인간 자신을 믿으라는 건데 인간의 이성과 또 뭐죠? 큰 흐름이 뭐가 있어요? 인간의 이성과 그 다음에 자연주의. 자연대로 작동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라는 거죠. 인본주의의 바탕이. 그게 어디까지 흘러들어가요?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죠? 히랍 철학. 그리스의 이원론 철학이 이성주의와 자연주의의 바탕을 두고 있어요. 자, 그러면 현재의 그 신학체계가 우리 어거스틴은 누구를 받아들였죠? 신플라톤주의라고 플라토이라고 하죠. 플라톤의 그 이념을 받아들인 거예요. 뭐죠? 헬라 철학. 헬라 이원론이 그대로 오거스틴 철학의 신학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아퀴토마스 아퀴나스는 누구를 받아들였어요? 아리스토텔레스. 역시 아리스토텔레스다 이원론입니다. 알고 보면 그 형상과 진료 이론도 결국 이원론이에요. 그 그러면 그것들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가지고 신학을 집대성한 거죠. 그럼 뭐예요? 그것을 우리가 개혁주의자들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사실상 알고 보면 이 조직신학도 헬라의 이원론에 의해서 집필된 게 너무나 많습니다. 자, 그래서 그두 가지 축이 뭐예요? 여러분? 이성주의와 뭐예요? 자연주의, 따라주면 이성주의, 이성주의, 자연주의. 이성주의. 자연주의. 이두 흐름의 흐름에서 지금도 지금도 뭐죠? 이 세계가 운행이 돼요 여러분, 그렇 끝까지 그 인간들이 이성을 가지고 주님께 도전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인본주의. 인본주의는 우리 인간을 신뢰하게 하는데 참으로 어리석은 거예요. 창조의 범위가 모든 것이고 이걸 다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더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음. 자 여러분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진보와 보수, 좌파 우파가 굉장히 굉장히 그 굉장히 그 치열하죠. 근데 사실 우리가 프랑스 혁명의 사상을 보면 뭐가 나오죠? 자유, 평등, 우애가 나오죠. 따라해봐요. 자유, 자유, 평등, 평등. 우애가 나오죠. 그리고 여기에 강력하게 영향을 미친 사람이 누구예요? 루소죠. 루소. 루소는 자연주의의 대가죠. 자, 그러면 그 지금 사실상 루소도 어떻게 보면 자연주의의 대가이기 때문에 뭐하고 연관이 있어요? 헬라철학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프랑스 혁명은 여러분도 잘 아는 듯이 프리메이슨이 영향을 많이 미쳤고 이들의 사상이 자유평등 우애가 프랑스 독립선언문에 나오는데 우애는 지네들끼리 우애고 자유는 뭐죠? 예 누가 자유를 강조해요? 우파죠. 자 거기서 우파를 만들어냈어요. 평등은? 누가 평등을 강조해요? 좌파가 강조하죠. 뭐죠? 좌파 우파는 누가 만들었어요? 걔들이 만들어서 이 세상을 지배하는 자들이 만들어서 모든 사람을 그 수렁틀에 빠뜨려서 헤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거룩하고 성숙한 교회 교인들과 또 신학생들은 좌파하고 우파라마를 사용하지 마세요. 예수파만 사용하세요. 예수파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우선주의자고 우리는 그 자연주의와 이성주의를 따르지 않아요. 그 악한 자들에서 의해 만들어진 자유와 평등의 사조를 우리는 따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이, 그래서 예, 당신, 무슨 파요? 그러면, 나는 예수만 믿는 예수 파요? 그러시면 돼요. 자, 그래서, 창조의 범위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고, 우리는,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하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인본주의는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결국 우리를 파멸의 길로 이끌어갈 것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 창조의 특성들을 좀 볼게요. 여러분 좀 어렵나요? 그 사실 그 서구의 철학은, 우리 서구의 신학은 이성주의와 자연주의에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지금 헬라시대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것들은 전부 다그두 그 개의 사조로 좀 들어갈 수 있고 인본주의의 큰 바탕이 되는 거죠. 우리는 누구주의? 예수주의. 어디? 정말 이 거룩과 하나님의 이 성경을 이 세상에 이데올로에게 집어넣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이건 담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성경을 어떻게 이데올로에 했던 사람들은 다 실패했죠. 이제까지 전부 다 실패했어요. 그 성경은 성경 개시에 의해서 하나님의 개시에 의해서 해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성으로 아는 데는 우리가 물론 열심히 알아야 돼요. 알아가고 연구해야 돼요. 그러나 인간의 이성으로는 성경을 알아야 하는 한계가 있어요. 성경은 주님이 계시해 주지 않으면 그 깊은 뜻을 알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기도하시고 예수님과 대면하셔야 됩니다. 자 창조의 특성들은 말씀으로 창조가 됐고 무에서 창조가 됐고 즉각적 창조가 된 거죠. 자 여기서 말씀이란 단어는 로고스 아니에요. 레마 따로 레마 구두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레마 히 헬라어 원어로는 뭐죠? 클레마 따로 클레마, 클레마 자 창세기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7절을 먼저 퍼보세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 중요하니까 자 1장 7절을 보면 제가 읽어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창국을 만드시고, 창공 위에 있는 물들에서 창공 아래에 있는 물들을 나누시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창공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과 아침이 되는 둘째 날이 어, 날이더라 보면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씀하신 거죠 여기 사실은 말씀하신 게 로고스의 개념보다는 이 말씀은 레마의 개념이에요 말씀하신 거예요 물들 가운데 창공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니 그러니까 진짜 있게 된 거죠 자, 히브리서 11장 3절을 보세요. 히브리서로 가겠습니다. 히브리 히브리서 11장 3절을 읽어주겠습니다. 시작! 그 믿음으로 우리는, 그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깨닫나니 보이는 것들을 하나님은 나타나는 것들로 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은 로고스가 아니라 헬레마입니다. 레마, 레마예요 여러분. 레마의 말씀으로 선포되는 말씀이죠. 선포되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자, 여기 말씀은, 말씀은 분명히 영어로는 다 워드인데, 여기는 로고스가 아니고, 자, 레마의 말씀입니다. 자, 그, 리고그 창조는 완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거예요. 마라나 기노마이가 기존 재래 없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거든. 창세기 1장 1절, 우리 히브리어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레슛, 바라, 엘로임 엣, 하샤마이, 베트하레츠 그리고 즉각적인 창조가 이루어졌죠. 즉각적인 창조. 이미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개혁주의를 따르는 우리의 교회들은 창조가 말씀으로 창조됐고 레마의 말씀으로 창조됐고 완전 무에서 창조가 됐고 즉각적으로 창조가 됐다는 걸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예자 여러분 자그 다음에 창조사에게 기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조사의 기간은 자 말씀 그대로 간다 여러가지 설이 있습니다. 저의 말이 다 맞는다는 거 아닌데 저는 가급죠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싶어요. 창색 1장 5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창색 1장 5절 시작! 하나님께서 그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과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더라. 그래서 이것을 저는 가능하다면 24시간으로 좀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그 여기 보면 낮과 밤이 나와요.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자, 이거 하루 기간을 이렇게 잡은 거죠 그리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런 개념이 나오고 해는 낮을 주관하고 다른 밤을 주관하는 것으로 봐서 이건 아마 우리가 아는 날 히브리어로 염이 아니겠느냐를 닐거 염이 아이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가 안식일에 이제 안식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주기적인 노동과 안식을 봤을 때 이건 24시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여기 분명히 말씀이 여러가지 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가급적 말씀 그대로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셨다고 할때 하루를 24시간 또는 낮과 밤의 기간보다 더긴 어떠한 시간점 개념으로 생각한 일이 없거든요. 자, 그리고 창세기 1장 14절을 보면, 1장 14절을 보면 이 날들은 분명히 문자적으로 이해어야 된다고 하는데요. 창세기 1장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낮과 밤을 바, 나누기 위하여 하늘의 창공에 계명 광미들이 있으라. 그것들로 하여금 징조와 계절과 날짜와 연도를 위해 있게하라. 자 여기에서 더더욱. 어, 좀 문자적으로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창조사의 기관에서 여러가지 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창조의 유기를 보면 우리가 좀 분석을 해보면요 자 다섯가지 패턴이, 패턴이 나와요. 첫번째 창조의 말씀. 레마의 말씀하세요. 뭐가 있어요? 예를 들면. 자, 따라서 빛이 있으라. 빛이, 빛이 있으라. 창조에 대한 보고 리포팅이 나오죠? 빛이 있었다. 빛이 있었다. 빛이 있었다.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심이 좋았다라. 시작. 심이, 심이 좋았다라. 창조물에 대한 작명은? 빛이 자 빛을 낮이라. 어둠을 밤이라. 이렇게 했고. 창조의 날을 지정하셨죠. 첫째 날. 네. 첫째 날. 첫째 날, 그러니까 이런 다섯 가지 패턴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창조의 말씀, 창조에 대한 보고,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창조물에 대한 장명, 창조의 날 이렇게 분석을 할수 있고요. 자, 하나님이 첫째 날에 뭘 창조하셨어요? 하늘들과 땅, 맞나요? 자, 창세기 1장 3절로 5절로 가볼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빛이 있으라 하신 빛이 있더라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시니 그것이 좋았던 하나님께서 그 빛을 어둠에서 나누시더라 하나님께서 그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과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더라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죠 첫째 날에 물론 물론 하늘과 땅도 창조를 하셨겠죠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으 여러분이 여기서는 빛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보시고요. 거기에는 물론 하늘들과 땅이 있었겠죠, 당연히. 하늘들은 우리가 삼층천하면, 스카, 스카이. 스카이, 스페이스, 스페이스. 스페이스. 네. 헤븐. 네. 땅을 e a r 라고 하죠. 네. 자, 빛과 빛을 창조하셨고, 하늘과 땅도 창조하셨겠죠. 둘째 날은 뭘 창조하셨어요? 궁창. 궁창을 창조하셨죠. 궁창이 뭐예요? 이런 궁창이 아마 지금 하늘과 빛과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고 둘째 날에 퍼머먼트라는 어떤 궁창을 창조하셔서 자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이렇게 나누셨죠. 자 여기 플러드 어떤 게이트 같은 게 있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그 뭐죠? 노아의 홍수 보면 플러드 게이트가 나와요. 그래서 아마 노아의 홍수 때 여기 있는, 위에는 물도 쏟아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측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자,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고 둘째 날에 궁창을 창조하셨죠. 셋째 날에 뭘 창조하셨어요? 시작! 육지, 바다, 식물 자, 하늘과 땅과 빛을 창조하셨고 궁창을 창조하셔서 자, 궁창 아래 물들을 어 바다에 이제 모이게 했고 그 위에 육지를 만드셨고 또 식물들을 만드셨어요. 넷째 날에는 뭘 창조하셨어요? 시작. 해 달별. 자, 여기 마치 이 빛과 매칭이 되죠. 해 달별. 자, 다섯째 날에 뭘 창조하셨어요? 물고기 새. 이 궁창이 있어야 이 스카이가 있으니까 여기에 물고기들이 있고 여기 물에 어, 새들이 있고 물고기가 있게 되죠. 여섯째 날에 뭘 창조하셨어요? 동물, 동물, 가축, 사람, 가축, 가축, 가축 기어다니는 거, 사람, 야생 동물, 사람을 사람. 창조하셨어요. 일곱째 날에는 안식. 안식에서 안식. 우리도 지금 우리는 주의를 지키죠. 주일을 어, 우리 우리가 지켜야 되죠. 자, 그건 우리 인간을 위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여기에 그림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요. 옛날, 그 아마, 그, 여러 성경이나 외경들을 참조해서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둥들이 있고, 이 아래, 땅 아래 뭐, 소울들이 있고, 다음에 바다와 육지와 해달, 별들, 그 다음에 퍼모먼트, 그 다음에 이제 하늘 위에 뭐 스카이가 있을 수 있고, 여기가 헤븐이 있을 수 있겠죠. 자, 지금 이제 자 우리가 창조의 유기를 한번 좀좀 좀 세세하게 보면 사람이 이제 사람이 좀 중심인데 창세기 1장 26절로 27절로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7절을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리하여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모든 땅과 땅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기능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셨으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느니다자 여기 중요한 것들이 나옵니다. 이건 우리 3위 일체 하나님의 우리라는 말이 나오죠. 이건 3위 일체 하나님을 나타내죠. 도모와 계획에 의해서 창조되었는데, 자 우리 인간은 모든 것들을 다스리기 위해서도 창조가 됐어요. 근데이 인간들이 다스리라고 했더니 토텐 짐승들을 짐승들이나 이제 어떤 식물들을 섬기지 않나, 돈을 섬기지 않나, 또뭘 섬겨요? 음란을 섬기지 않나, 또 어떤 이데올로기를 섬기지 않나, 하나님을 섬기고 그것들 을 지배하라고 했는데. 그런 어떤 사상과 어떤 물질적인 것들에 의해서 지배를 당해버리죠. 기가 막힐 현실을 우리가 지금, 어, 접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남자, 이제 이건 결혼과 연관이 있는데, 하나님은 가정을 위해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죠. 예. 자,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한 몸이 되어 가정을 이루고 이걸 그 누구로 나눌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네. 자, 하나님은 사람을 몸과 영혼으로 창조하셨죠. 자, 우리가 이제 흙이죠, 흙. 흙은 이제, 아파르, 물질적인 요소고, 비물질적인 녀석가 이제, 우리의 그, 생기, 리스마트인데, 이게 이제 우리의 영과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산, 영이요 생명 이 있는 존재인거죠. 자, 그래서 네페시란 말은 그 혼이라는 뜻인데요. 어쨌든, 자, 우리는 어떤 그 사람은 이제 영 영혼과 육체의 결합체인데 여러가지 설이 있습니다.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영과 육이 만나서 혼이 생성이 됐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냥 또, 영과 혼과 육을 구분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는 영혼과 육, 이렇게 구분함을 도 계십니다. 자,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동물들한테는 영이 없어요. 혼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람은 땅에서 나는 소산물을 먹고 살죠? 자, 사람은 또한 창조하주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살고 있어요. 사람은 또한 흙에서 왔으므로 전국에는 어디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죠. 그쵸?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우리의 고향, 해븐을 기억해야 되는데 이 땅이 너무나 살기 좋으니까 이 헤븐을 기억하는 걸 잊어버리죠. 그러다가 흙으로 가긴 가는데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자, 여기서 또한 기억하셔야 될게 하나님은 사람을 무엇과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무엇과 무엇으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어요. 무엇과 무엇으로? 남자로...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어요. 명심하세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어요. 남자와 남자로 지은 게 아니고요. 남자와 여자는 이제 가정을 이루어서, 한몸이 되어서, 자, 가정을 이루죠. 자, 가정의 주인은 누구죠? 그러므로? 하나님이신 거죠. 자, 그러니까, 남자와 남자가 가정을 이룬다 여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룬다 이건 좀 성경의 근거를 찾기 좀 어렵죠 자,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을 닮게 하셨죠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닮아있어요 사실은 자, 하나님은 아담과 하을를 무죄인으로 죄가 없이 창조하셨는데 그들의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자, 볼까요? 한번 창세기 3장 7절과 10절을 보세요. 창세기 3장 7절로 10절을 봅시다. 자, 여기 보시면 그, 그러자 그 그들의 눈이 둘다 열려 그들은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자기들의 치마를 만들더라. 인제 그... 하나님과도 될 수가 있다는 지금도 마귀들이 인간들을 유혹을 하고 있죠. 하나님과 될 수가 있다는 교만한 마음을 이용을 했죠. 자, 하나님이 왜그 에덴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죠? 왜 두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어서 하나님처럼 되려는 시도를 하라고 한게 아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뜻이겠죠.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이 기억하라고 했는데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영향을 침범해 버린 거죠. 자 누구나 우리 교회에도 누구나 그런 백성들이 있어요. 하나님처럼 되려는 자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닮으려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자 하나님은 사람을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보셨죠. 근데 이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하셨는데, 뭘 섬겨요? 요즘에 돈 섬겨, 음란, 음란 섬겨. 그 다음에 뭘 섬겨요? 여러 사상들을 섬겨. 말이 안 되는 거라니까요. 이것을 다스려야 돼요. 돈도 다스릴 줄 알아야 되고, 여러 사상들도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여기에 넘어가 버리는 거죠. 또 요즘에는 희한한 게 나오죠. 자, 우리가 예수로만 구원이 가능한데 다른 길이 있다고도 라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데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데 성경의 말씀대로 오셔서 우리의, 우리를 의우리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고 부활하셨는데 그분을 믿어야, 돼,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엉뚱한 걸 믿으라고 하죠. 우리가 성경을 안다면 우리가 그런 유혹에 빠져들지 않게 되는 거죠. 또한 하나님은 에덴 동편 동상과 낙원들을 창 창설하셨죠. 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우리 인간의 포지션을 알아야 돼요. 우리 인간의 포지션이 포지션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정말 우리가 육으로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 선언하시죠. 너는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다고 선언하세요. 그럼 의인답게 사셔야죠. 의인답게 사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 돈 섬기지 마세요. 우리 만물의 영장이 왜 돈을 섬겨? 만물의 영장이 왜 사상을 섬겨? 인본주의를 섬겨요? 예, 섬기지 마세요. 그들로 우리는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창조의 목적이 뭘까요? 이건 꼭 보셔야 돼요. 시편 19편 14, 14제를 퍼보세요. 자 창, 어, 10편, 19편, 1 4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의 남이 힘이시면 나의, 나의 구속주의신 오지 내입의 내 말과, 말과 내 마음의 목상이 주의 목전에 받아들여지게, 주의 목전에 받아들여지게 하소서. 하소서 다음에 골로세서로 가겠습니다. 자 골로세서 1장 16절 17절을 펴세요. 다음께 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만물이 그에 의하여 창조되되 하늘에 있는 것들과, 것들과, 땅에,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것들과, 것들과, 것들과,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것들과, 것들과, 보이지만 것들과, 것들과 보이지만 보자들이나 권세와의 종사들이 인수들이 만물의 그에 의하여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만물 이전에 계셨고 또 만물은 그로 말며 전속하느니라. 만물은 그로 말며 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전속하고, 자 만물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기억을 하셔야. 우리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 목적을 알아야 돼요. 자 사실 우리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는 역사 의식이 필요해요. 역사 의식 그 영원 영혼 전부터 영원까지, 영원에서 영원까지 하나님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건 저는 이 시간에 역사의식이라고 했는데, 과거로부터 미래까지 우리는 역사의식을 보고 바라봐야 돼요. 그러자면, 우리는 왜 존재하죠? 누구를 위해서? 자, 저의 대답에 예수 그리스도라면 100% 맞아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 존재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해요. 우리는 돈을 위해서 존재하거나 어떤 사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가 왜 존재하죠? 그분의 뜻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뭐예요? 뭐예요 여러분? 베드로한테 뭐라고 했어요? 음부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 목적을 이루면 안 되죠. 교회가 지어진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음부의 권세를 깨뜨린다는 거에 좀 많이 포함되죠.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역사의식을 가지고 내가 이 시대에 왜 존재하는가? 이걸 조직신학적으로 깨달으셔야 돼요. 말씀이 뭐라고 하죠? 그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받았다는 거고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아멘 소리가 적은 아멘. 것 같아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아이러니하게도 인간들 하는 행위보소 숭배를 숭배 자 로마서를 보겠습니다. 아까 봤는데요. 다시 한번 펴보세요. 로마서 1장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자석지아니하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광, 영광을 사랑하는 사람의 형상과 세들과 네발 달린 징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이건 참담한 현실입니다. 참담한 현실이에요. 자 25절 읽겠습니다. 시자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말로 받고 피조물을 창조를 보다 더욱 경배하고 성겼습니다. 하나님은 아,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분이로다. 아, 네. 무차 말하지만 우리의 사상 사실 우리가 사상적으로는 지금 그리스 철학을 우리가 맹신하는 거예요. 이 모든 세계는 지금 헬라의 이원론에 의해서 쫙 이렇게 깔려져 있어요. 좌파오파 그것도 똑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또한 우리 여러가지 사물들을 또 섬기죠. 돈숭배. 또 여러가지 상, 뭐또뭐큰 나무, 또 아주 포악한 짐승, 이런 것들을 섬기단 말이에요. 이거 아이러니한 거죠. 자, 자 출애굽한 사람들은 뭘 섬겼어요? 뭐 다니엘서도 보면 금송아지, 굉장히 이것들을 또그 신상을 숭배를 했죠. 또한 이스라엘 땅에서는 뭔 숭배가 판쳤죠? 바할 숭배. 태양 숭비, 태양신숭배가 펼쳤어요. 이거 아이러니에요. 이것들이 우리 인간들한테 한물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는데 이 죄를 지은 인간들은 하나님보다 엉뚱한 우상들을 더 숭배를 하는거죠. 그러니까 참으로 요즘엔 그게 더 심해졌죠. 교회에도 번영주의라는게 들어왔죠. 엄청나게 번성하고 있죠. 번영주의라는게 또 뭐죠? 말도 안되는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말도 안되는 극단적인 켈빈 인집이 판을 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 여러분들이 똑똑하셔야 돼요. 성경대로 믿으셔야 돼요. 성경에 근거가 없는 건 믿으시면 안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마지막 때라 만물 승배가 판치고 있어요. 여러분이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또 악한 형들 숭배를 많이 하죠. 더 악한 천사들. 천사들은 이제 섬기는 존재, 이제 우리가 숭배할 존재들이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 영혼육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숭배해야 됩니다. 아멘. 자, 여기 보면 이제 형상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형상이라는 게 나오는데, 형상은 한번 여러분 읽어줄까요? 시작. 형상은 일반적으로 어떤 실체의 모방 또는 표상, 그리고 음, 모양은 음. 일반적으로 유사, 닮은, 비슷함을 말한다. 예, 말에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이미지라는 것, 영어의 이미지라는 것은 우리말로 형상이죠. 뭐첼렘 아이콘, 이마고, 저 아이콘이라고 하죠. 영어로. 이렇게 나오고 있고, 이, 제 모양은 라이크니스인데, 히브리어로 데무트, 헬라어로 호모이오시스, 라틴어로 시미르투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어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죠. 뭐죠? 이제 어떤 하나님이란 존재의 어떤 레플리카나 이제 레플리센테이션입니다. 런데 이런 존재들이 하나님을 대표해야 되는데, 엉뚱한 존재를 믿고 있어. 좀 안타깝습니다. 자, 그러면, 마, 우리가 에베소스 사장 24절 한번 볼까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스 사장 24절. 자, 펴셨으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따라 의와, 의와 참된 거룩함 안에서 그 창조된 거, 새 사람을, 거, 입어라. 사람을 입어라. 예. 이 말씀에도 이제 이런 형상적인 의미가 있어요. 음. 자,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야 되죠. 자, 새 사람을 여러분이 입으셔야 돼요. 자, 여기서, 이따는 푸돈이라는 동사를 썼죠. n e w m n 우리가 사실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는 이제 그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우리는 모두다 거듭나서 이제 새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다음에 요한일서를 한번 펴 보세요,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절. 요한 일서 3장 1절을 다음 주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보라 아버지께서 보라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우리로 하나님 아들과 불리게 하셨는가. 그러므로 인생이 그를 알지 못하니, 못하, 이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디모데전서 6장 16절을 볼게요. 디모데전서 6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오직 그분만이 불멸하시며 어떤 그분 사람도 접근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시며 어떤 사람도 보이지 못하고 볼, 볼, 볼 수도 없는 분이시니. 그분께 영원한 존귀와영원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이 불멸하세요. 아멘. 아멘. 아멘 어떤 사람도 그분한테 접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볼 수도 없는 분이죠. 그분께 영원한 존교의 능력이 있기를 원하느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죠. 자그 다음에 우리가 창 골로스에서 1장 15절을 볼게요. 자 골로스 1장 15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모든 피종의 첫 태생이시니 자 자, 여기서 또 형상이란 그 단어가 나오니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이미지와 라이크니스에는 어, 좀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우리는 여러분이 이거 보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뭐랄까요 인격을 닮았다 할 때는 그 이제 이 이미지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건 제이 젤레 이런 말을 많이 쓰고 있으니까 누차 말씀드리지만 가급적이면 히브리아 헬라어를좀 공부를 하셔서 이 성경을 같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게이 형상을 닮은 존재들이 엉뚱한 걸 섬기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 사람 섬기시면 안 되고 어떤 사상이나 어떤 물질적인 것들을 섬기시면 안 돼요. 오직 성길관, 성경과 성경말씀과 하나님 밖에 없어요. 아멘